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촬영일 당시는 패머리 나온지 하루 딱 지났습니다 어제 생방에서 고생을 좀 하다가 거의 막판에 덱 두개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제보 주신 두개 덱이 찐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덱은 그 뒤로 제가 또 연구를 좀더 해봤습니다 어, 어떻게 연구를 좀 해봤냐면 1위 있죠? PK 아우거든 우리 PK 1위 AI랑 해봤을 때 선턴을 잡으면 초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덱인데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덱아니딱 봤을 때. 근데 스킬 순서가 중요하더라. 1위 AI를 대상으로 요 스킬 배열, 요 스킬 배열 순서를 막 해봤거든? 겁나 셀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길투에 들어갑니다 1위보다는 템 세팅이 안 좋을 거 아니야 다들 그렇다는 건 뭐다? 조금 아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이 두 장이 있붙뿐네두 장이 있더만 뭐,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죠? 아 다음 턴에는두장안뜨도록 하겠습니다 두장안뜰 아, 거야 안뜰 거야 자, 일단 좀 이렇게 한번 줍해주면서 기본 프 한번 에히고요 포스 팍팍 포스 팍팍팍 팍팍 42만 8천 싹 한번 더 갈게요 보스 팍팍팍팍 그다 55만. 자, 첫턴에 어 어떻게 되냐면 쑥대밭이 돼요. 예. 올킬이 나거나 쑥대밭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 1위 AI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개 쑥대밭이 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기가 이변이 없는 <웃음> 끝이다, <웃음> 끝이다. 자왜또 좋냐면 그다음에 이제 이변이 좀 있을라 하는데 이걸로또 어? 4개째 되니까 낙석 돌멩이 떨어지야고머리 맞고 기절해 보겠죠 투두두두두스코저 기절 저저저저렇게저다저 <웃음> 그다음 그렇죠? 저죠자형뭐 근데 뭐초살댁은 많잖아. 이초살댁기 그럼 특징은 뭐야?라고 했을 때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보막도 치고 상대가 4 개째 될때 저주를 받는다. 투급도 겁나 높다. 앞쪽에서 말하면 유틸도 있고 투급도 높은 초살댁기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페스타 덱입니다 아 그래 두 장이 안 떼야지 이렇게 두 장이 안뜬다 말이야 요럴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툭툭 던지 푸는 거 이렇게 던지 푸는 거 다른 하나는 툭 보막 치고 합치고 던지 푸는 거자 요렇게 되면 두턴째또 엄청 세게 때리게 되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툭툭 툭, 툭으로 가봅니다 슥팍팍팍자 17만 4천 호도도도도도독 12만 12만 3천 어왜 어, 그렇게 얘 들었노 킹아 마 빡! 41만 9천 41만 9천 어아 잠깐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킹크 두장 쓰리냐 킹크 하나에 이게 더 세요 그냥 소멸기인데 이게 더세 그래서 킹크 하나 소멸기 하나 이래야 끔살이 나 끔살이 나음음아 수정 야 이거 야아잠아참참참 저희의 저 봐봐 자이근처라 들어 있어요. 예, 주로 이제 가킹을 칠 거거든. 각킹한테근탈이 들어 있습니다. 사리엘은 멀린한테 들어있다는 거. 자, 요번에 이제 어 연마 둘이는 네 개째 됩니다. 네 개째. 좀 아쉬운 건 연마를 먼저 쓸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개째 터질 제일 때가, 제일 제일 제일 제일 때가 제일 센 원소 폭발이거든. 자, 네 개째입니다. 폭소 폭소 폭소 폭소 폭스 파크다 오3만 오천 고조마한. 50만 정도는 트지안 되겠나 뭐 이런 메타입니다 지금 저 할아버지가 혼자 남았을 때 고지를 피우시는데 고지를 피우시는데 꿈깨세요 할아버지 자 선생님 어 선생님 고집 좀 많이 피우시네 선생님 고만하시고 어 선생님 왜 그러는 오늘 선생님 어머 어, 이 선생님이요 이 어리손자 이구야첫소리다 하시네. 자, 이 선생님, 어쨌든, 뭐, 좀 까불다가 자빠지시고. 야, 투급도 36만 3천이야. 보통 초살댁이 투급이 좀 낮거든. 어, 근데 초살댁인데 투급도 상당히 좋은. 그렇습니다. 에? 자, 마신댁이군요. 크게또 킹꺼, 킹을 제일 앞쪽에 놔둔 이유가 킹이 한번 합쳐지잖아? 킹 2성 하나 더있고다 죽는 거야, 알지? 이번에 이제 똑같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요거고, 그 다음 요거야. 이게, 이게 제일 세게 이게, 이게 제일 그 1성만 나왔다고 떴을 때. 더블 임팩트가 킹거보다더세 24만 8천이야. 자, 그 다음 요거는 한 40만 이상 나옵니다. 빡사빡 크다. 51만 2천. 이렇게 되는 거라. 자, 아이고 이번에 킹게 또 삼성이 또 붙네. 이번에야말로 지키겠어 바삭바삭파크당3 0만킹 삼성이 이런 정도인데 엄청나죠. 미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일성인데막그 정도급으로 막 나오고 이러니까. 자 우리 각킹 오랜만에 아, 멋지게 마무리 한번 해라. 자 핵폭탄. 파크다. 좋고요. 자, 결전에 들어갑니다. 어, 요 초살댁도 무섭긴 하지. 근데 더 무서운 초살댁을 보지. 부... 아또두 장이 떴네. 아이고, 너무 센데, 이러면. 그냥 한장 떴다고 치고 갈게요. 한장 떴다고. 한장뜬 거야. 두장안 떴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라. 기본 순서다. 기본 순서. 자, 간격기로 한번 후두둑 치면서 주피 증가. 자, 21만 3천 나왔고요 자, 쏙쏙! 자, 소멸 거는데 30만이 나왔다. 소멸인데 30이고, 이번에는 피바람이다! 저 54만. <웃음> 뭐 50만이 그애 이름인데? 이 누나를 몰라볼 뻔 했잖아, 우리가. 첫날에 막 실험해 나가는 과정, 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써 실망해 보면 안 돼. 물론 형도 실망했었지만, 어, 어, 연반이다. 어, 아무래도 마지막 연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두드려 야 됩니다. 문제 점막은 미치갖고 또우리 그럴지 모르거든. 자연반아 자빠지고요 자 마지막 칸 들어가겠습니다 아 요번거 택 좋지? 요번거 택은 내가 평소에 이걸로 살, 살고 있을 것 같아 구스마일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을테니 마주칠 수 있습니다 <웃음> 아 나왔다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됐노? 킹패가 잘뜨면 킹은 합쳐져서 이렇게 던져도 괜찮아요 요게 셀까 요게 셀까 이게 이성이라도 이성이라도 이게 셀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이게 되게 셉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이성 떴으니까 이성 이성 이렇게 가볼게요 좀 많이 쓸수 있습니다 충격에 주의하세요 허다자자자자 24만 8천 자 갈게요 10. 숭! 빡빡빡 26만 8천 근데 요정도 딜러 우리 만족 못하지 이제 자 누나 갑시다 오쇽쇽 오야야야야야야야 오0만고작 50만정도로 나와줘야 이제 충족이 되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네 내가 보이 광역딜러 최고의 자리를 넌 이미 내어준 것 같구나 물론 그동안 몇몇 애들한테 좀 최고의 광역 딜을 자리를 내주긴 했어요 그래도 킹하면 어 여전하다 어 광역 딜 최강 중 하나다 뭐 이랬는데 이 누나가 종결이에요 종결 이렇게 센 수치를 잘 보기, 오, 이게, 와, 뭐, 이거는 뭐? 자, 뭐, 이제 하나 남은 거 이런 게좀 오히려 깔짝대요. 왜냐면 전부 강력 들이니까좀 깔짝거리거든? 근데 뭐, 지가 하나 남으면 못 잡긴데, 니가. 어머나, 잘 때린다. 어, 아, 아니야. 킹아, 죽이지 마, 봐봐. 죽이지 마, 봐, 쟤. 자, 이번엔 저거, 저거 돌풍, 돌풍, 돌풍 발동 내거든. 야, 죽이면 안 돼, 임마! 돌풍 발동했지? 넌 이미 죽어 있다. 야피 최대한 많이 빨아 가야 된다 너 죽어 자 갑니다 차크닥 어? 아 헷갈렸다 아 발화가 최대 생명 피해였지? 잠깐만요 자 우리 마지막 복습 한번 하고 끝냅시다 아 이게 효과가 4개나가지고 헷갈려 헷갈려 발화가 최대 생명이 50% 피해였고 자 복습 한번, 합시, 복습 한번 합시다 낙석이 기절 발화가 재생 50%였고 방금 제가 뭐 걸려 있었냐? 강풍이었지? 아, 강풍.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강풍은 치확 백0 감소. 살수는 공불. 살수가 피 모양, 피, 피방울 모양. 아, 씨. 아, 겁나 헷갈리긴 해. 앞으로도 내가 많이 헷갈릴 것 같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뭐가 나오든 하여튼 좋긴 좋아. 어, 요초살때좋제 여러분들, 요거는 따라 해보셔도 좋은 찐댁입니다.